바람불면 날아다니잖아 동감? 동감해?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잘라 드릴거예요자 <목소리> 오늘 전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붕떠 있어요 두피 쪽에 뼈가 있어 가지고 요, 요 뼈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땐 벌써 이미 옆에 그 아까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이 들 없어졌어요 와! 자 옆으로 왔는데요 옆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 여기가 아직도 투블럭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대신 우리 친구는 이 부분이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약간 감춰 주면서 우리가 잘라 주셔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정리만 하고 이 부분은 안 건드리는게 최상책이고 앞머리는 좀 적게 잘라 달라 했어요 그죠 예 네, 그거는 뭐 제가 강요하는게 아니고 우리 손님이 머리 자르기 전에 벌써 말했는데 앞머리는 조금만 정리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서 머리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옆머리 같은 경우를 자르실 때도 어, 최소한의 투블럭을 칠 건데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소프트하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잘라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윗부분이 남아있고 뒷머리랑 같이 연결 부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초보명사분들이 가위로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클리퍼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가위질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윗부분을 살짝 똑같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약간 소프트 투블럭이에요. 그 소프트큐블록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싹 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살짝 자연스럽게 쳐달라는 말씀이세요. 손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랜나로는 절대 많이 건들지 마시고 요즘은 이귀 귓바퀴 이뒤 위쪽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귀는 꼭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다치시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랜나로 선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밑에 라인을 살짝 따 주시면 벌써 어이 선은 벌써 끝났죠. 어 그리고 위에 라인도 마찬가지 최대한 한번더 들어 주세요. 앞머리를 뺀 나머지 위쪽을 살짝 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그 우리 블럭인데 2블럭인데 요번에 세 번째 블럭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즉윗 밑에 부분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소프트하게 쳤다면 윗부분에 남아있는 이 머리카락 자체는 귀만 살짝 안다게, 귀만 살짝 안다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세 개가 나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흰닝, 숟가락 자체로 딱딱 한번 끝을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러면 가위밥도 없어지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윗부분을 내려줬을 때 위에 남아 있는 머리는 분명 가볍게 떨어져서 손님도 솔직히 조금은 만족스러울 거예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왜왜 왜? 많이 안 잘라서 좋은 거야 손님은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부분을 확실하게 속의 부분을 많이 안 자르는 걸 원하잖아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하얗게 치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라놓은 머리랑 완전 달라져 또 스타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해야 돼. 미용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초보 미용사분들이 분명히 정하시고 머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싫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부분까지 같이 튀어나오 버리면 손님은 이게 튀어나와서 싫은 것도 있지만 또 이게 튀어나와서 싫은 거야. 너무 넓적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도 살짝 그 아까 자르듯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길죠. 그리고 나서 그세 번째 길었던 거를 쫙 올려서 맨 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만 커팅을해 주세요. 이렇게 툭툭 그러면 벌써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죠. 앞머리랑 어느정도 맞아야 돼요. 안그러면 이 투블럭 자체는 너무 올라가서 이만큼 잘라져 있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윗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끝쪽을 살짝 틴닝 처리를 해 주시면 초보용사분들이 잘라서, 잘라서 그런 층가입밥이라든지가입자국이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어떠세요 지금 가벼우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좀 달라졌지 네. 그러니까 이게 1, 2, 3단으로 머리 잘라주시면 훨씬 더 가벼운 머리를 볼 수가 있고 앞머리가 숱이 없는 거 너도 잊지 말아야지 그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마가 그렇지 이마가 좀 넓으니까 그래서 이 라인도 귀에 이따 앞머리 내가 정리를 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초보용사 분들은 확실하게 머리 자르는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또 한가지 해내고 있는거죠. 자 옆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머리는 이렇게돼있어요 아까전에 붕 떴던 머리가 쏙 꺼져있죠. 지금 속의 머리를 머리를 수술 정리를 하니까 당연히 깔끔해진거예요자 지금 또이 왼쪽에 와있는데 똑같아요. 왼쪽도 마찬가지. 먼저 투블럭 약간 소프트 투블럭을 먼저 치죠. 소프트 투블럭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소프트 투블럭은 똑같아요. 지금도 많이 안 길렀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바싹 칠 필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도. 그래서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라인을 우리 뒷 라인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들고서 이런 부분도 싹싹 잘라주시고 먼저 소프트하게 잘라주시는데 어, 그래도 길어 왔으니까. 정리를 먼저 라인 정리를 다 해주시고 이 부분은 뭐 탭을 끼고 밀으셔도 되는데 그 밀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초보 명사분들은 그렇게 머리를 어탭 기능 정도로 하지 마시고 살짝 위에서 걷어내 주듯이 이렇게 살살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윗부분을 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제외한 그맨 위를 빼고 이렇게 살짝 해서 한번더 들어주시면 그 윗부분에 한번더 남아있는 이 머리 지금 그게 벌써 두 번째 머리죠 두 번째 머리를 한번더귀 위쪽에서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가위와 빗으로 살살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숟가위로 툭툭 쳐주시면 어, 속수술 치는 거니까 약간 선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깔끔해졌죠 그리고 그 윗부분 한번 더 남겨주신 거를 한번 빼서 그 부분은 또귀 부분 다잖아요 그 부분은 살짝 들어서 맨 위로 들어서 한번만 툭 잘라주시고 위 옆부분도 한번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대각선으로 점점 갈수록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살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벌써 어 선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맨 꼭대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시고 어 앞부분이 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 윗부분을 정확하게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끝부분을 한번더 틴닝 처리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고 어 라인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귀에 나오는 이런 라인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랜나루 선도 이렇게 꼬마 클리퍼로 약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머리를 갈 건데요. 반 곱슬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는데요. 머리가 반 곱슬로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최대한 앞으로 다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맨 위에 부분들 이 부분부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윗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밑으로 옆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앞머리는 이렇게 잘라 이렇게 놓고, 두고 그냥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들고 자르면 머리가 반 곱슬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다 층이 나서 미우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자를 거예요. 되게 위험하니까 잘 보세요. 눈 감아주시고요. 끝 쪽에 제일 짧은 부분부터 살짝 끝 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끝쪽라인에 멈추지 마시고 바로 자르세요. 그래야지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칠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지금 현재 아까 자르다가 이 부분은 안 잘랐죠? 그럼 선을 그대로 놔두고 어눈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잘라 주셔야 돼요. 앞쪽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튀어나왔던 부분들, 남아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가주세요. 이 곱슬머리는 초보명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들고 자르다 보니까 이 층이 너무 많이 나면 나중에 우리 손님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술 안 치고 약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끝쪽을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학생들 여러분들이 좀 자를 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맨 윗부분을 이렇게 내가 요거 정리 할거예요윗부분은 살짝 정리해서 이 부분들 자연스럽게 만들 거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윗부분 내가 너를 자르려고 여기 있지 지금 여기 양쪽 사이드가 많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머리가 길어서 처지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맨날 바람 불면 날아다니잖아 동감? 공감해 그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형이 여기를 윗부분, 꼭대기 부분만 살짝 끝쪽을 다 정리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좀더 가볍고 살짝 이렇게 좀 붙을 수 있는 머리가 돼야지. 네. 너무 길어서 다쳐주고 가르마, 가르마 타지고 막으면 안 좋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딱 잡았을 때 윗부분을 딱 잡고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거친 부분을 잘라주는 거야. 방꽃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깔끔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들었을 때, 내렸을 때 훨씬 더 깔끔해지지.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지금 튀어나와 있는 머리도 다 정리가 되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손님들 거의 대부분이 깔끔한 머리를 원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깔끔하게 천천히 정리를 잘해서 잘라 주시면 우리 손님들이 아주 다음번에도 또한번또 오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너 화이팅 안하냐?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웃음>